안녕하세요. 샌디기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살을 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체중이 100kg가 넘었을 때이 방법으로 몸무게를 30kg를 감량했습니다.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질질 끄는 거 싫어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리하게 식단을 바꾸지 마세요. 당시에 살 뺀다고 마녀스프랑 뭐 디톡스 다이어트 뭐 별의별 걸다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저는 요요현상이 다시 왔습니다. 확실히 마녀스프 다이어트를 일주일만 해도 살 빠지는 게 보이지만 사실 이건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 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죠. 식단은 한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또그 다음날 아침에 돼지갈비를 먹고 진짜 배가 부를 때까지 그래서 일일 일식 다이어트를 선택했는데요. 최소한 먹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는 라 식의 생각으로 스타트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잠을 잤어요. 처음에는 잠도 못잘것 같았는데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배에 뭐가 차 있으면 잠을 못 자는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먹는 시간대는 아침 대를 선택을 했죠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패턴이어가지고 아침 일찍 밥을 먹게 되면 나머지 점심 저녁까지 공복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운동은 유산소를 하지 않았어요 다이어트에는 유산소가 좋다고 하지만 저는 유산소 운동을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고 근력운동도 싫어하는데 그냥 근력운동만 했습니다. 가볍게 팔굽혀펴기, 헬스장에 있는 스태퍼 계단 오르기 그걸 많이 했는데 운동시간은 첫째 날에 10분 정도만 설정을 하고 그걸 한달 동안 매일매일 30분씩만 운동을 했어요. 40분도 아니고 30분 매일매일 30분씩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10분만 더 늘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조건 한달 동안 30분만 무조건 운동하세요. 왜냐면 욕심때문에 40분 뭐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면 은 나중에 집갈때는 개운하고 자기 자신을 보상하고 싶고 막 그런 뭔가 그런게 생기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어제 무리한 것 때문에 다음날 운동하기가 싫어진답니다. 무조건 운동은 하루에 30분 그걸 매일매일 한달 동안 30분 30분 30분 그래서 저한테 규칙을 줬는데요. 첫 달은 30분 매일 스텝퍼 15분 뭐 팔굽혀펴기 30세 정도 해가지고 총 30분만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째 되었을 때 진짜 아 10분만 더 늘리고 싶다는 라 생각이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10분만 좀더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40분으로. 이게 한달 동안 하게 되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운동하는 거에 재미가 붙어요. 그래도 저는 철저하게 규칙을 지켰죠. 두 번째 달에는 40분 대신에 운동 뭐 다른 거안 하고 무조건 스태퍼 그리고 팔굽혀펴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근력 운동만 열심히 하게 되면 나중에 잠자면서도 살이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럼 난 근력 운동만 해서 몸에 근육을 키운 다음에 잠자는 동안에도 살이 빠져, 빠질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보자는 라 아주 그냥 간단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아침을 정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점심, 저녁을 무조건 굶었어요. 안 먹다 보니까 살이 빠지고 저녁 시간에는 야식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이때 저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일단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괜히 먹을 것이 막 땡기고 심심하면 자꾸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제 자신이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거나 저녁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카페에 가서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공부를 하다가 취침시간 1시간 전에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잤습니다. 보통 애들이 이제 저녁 시간에 약속을 잡으면 저녁 먹자고 하잖아요. 그시간대 애들한테 딱 얘기합니다. 야나 저녁 안 먹어. 니들 저녁 먹고 있어. 나 저기 카페에서 뭐좀 하고 있을 테니까 밥다 먹고 연락해.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은 딱 끊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저는 점심에 뭐 먹으면 안 되는 애로 인지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체중계를 세달 동안 보지 않기니다 체중계를 보게 되면은 안도를 할수 있고 아니면 불안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다이어트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계를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살 빠졌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살 빠진 겁니다. 의심할 것도 없이 뭐 체중계를 볼 필요도 없죠. 그리고 저는 숫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연연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살 빠졌다는 얘기를 할 때까지 저는 계속 운동을 하고 계속 식단을 지킵니다. 식단은 진짜 님들이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진짜 과식에도 상관없고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드세요. 그리고 아침에 먹은 거를 점심이랑 저녁으로 버티는 거죠. 주중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을 지켰으면 이제 보상타임입니다. 저는 보상을 클럽 가기로 했답니다. 보통 보상타임이라고 하면 먹을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보상을 클럽에서 신나게 놀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제 클럽을 가면 보통 금요일에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대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 밤마다 열심히 꾸미고 그리고 클럽 가서 춤추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이런 사이클을 하다 보니까 몸이 아주 피곤할 줄 모르고 열심히 뛰어댕긴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게 되면 긴장을 하기 때문에 배고픔보다 경계를 하게 되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가서 대시도 해보고 그러다가 마상을 입게 되면은 그게 또 원동력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죠. 전 칼로리 계산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수학적 계산보다 생물학적 계산이 더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고픔은 극을 달합니다. 그거를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살이 빠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배고픈데 집에 있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조금만 먹으면 되겠지 샐러드 좀 사가지고 좀 먹을까? 그럼 살안 찌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저녁에는 어쨌든 간에 저녁에 먹지 마세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물은 마셔도 되는데 뭐 저녁은 진짜 저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안 먹었냐면 저녁에 친구가 맛만 보라고 자기 요리를 했는데 잠깐 간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 간도 보기 싫어서 안 먹었습니다. 딴 사람한테 간을 보라고 시켰고 그 이유는 입에다 소금기 대는 것도 싫어했었어요. 그 시간대는 입에 그냥 깨끗한 물그 외에는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되니까 정말 진짜 몸이 어느 순간에 이제 이 패턴에 맞게 되더라고요. 저녁 시간이나 밤시간때 되면 뭐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카페에서 아니면 뭐 공부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배가 고파서 아 그냥 뭐 프라페치노나 설탕이 조금 들어간 음료를 좀 마실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프라페치노는 일단 속을 니글니글하게 만들고 지방 덩어리를 국물로 마신다라고 자기 체면을 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아주 그냥 극혐을 했죠. 근데 이 사이클을 세 달만 하시면은 정말 세달 동안 꾸준히만 하신다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살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다이어트를 누구에게 추천을 하냐면 첫 번째 의지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 그두 번째 폭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먹으면 소화가 좀잘안 되는 부류였기 때문에 아침에 먹으면 점심까지도 배가 고프지가 않아요. 왜? 네, 아침에 폭식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녁쯤 되면 조금 배가 고, 고플랑 말랑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아, 자기는 무조건 공복 유지를 하, 해야 되기 때문에 공복을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밖에 돌아다니고 카페 다니고 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모든 활동이 저한테는 이제 칼로리 소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녁 시간때는 무조건 밖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은 지금도 그래요 저도 집에 있으면은 계속 뭐가 먹고 싶고 뭐가 자꾸 땡기는데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절대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